어우... 씨 부담되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텀 바스켓볼을 운영 중인 이제 김현중 대표라고 합니다. 어, 바스켓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선수들 혹은 모든 농구인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생활을한 12년 정도 했고, 포지션은 가드 가드 역할을 맡으면서 팀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막 뛰어다니고 힘을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동작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박자를 좀 끊어서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을 좀 선호합니다 동작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이제 신발이 안 미끄러지는 걸 가장 선호하고요 제발 이렇게 양말같이 착 감기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이 농구와 리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문 용어를 쓰면서 하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플레이에 집중할 때 장단점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행사 같은 거좀 다니면서 커리텐을 신고 일대일도 많이 해보고 레슨하면서도 많이 신어봤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발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제가 선수 때도 막 브랜드 입고 이런 신발을 막 선호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제 발에 착 감기고 안 미끄럽고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만큼 발이 좀 예민하고 저한테 맞는 것만 신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커리턴을 딱 신었는데 새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신는 순간 발을 굉장히 감싸지고 아 어, 이거다 내 신발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발이 예민하셔서 신자마자 아시죠? 알죠 신자마자 아 불편하다 그냥 안 뛰어져요 네. 다리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실자딱알겠더라고요아 감싸준다 편한다 편하다 정식 코트에서도 뛰어봤고 그리고 3대3 요즘 많이 하는 3대3 야외 코트에서도 뛰어봤는데 예 야외 3대3 코트 바닥에서는 안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노후된 체육관하고 좀 관리가 잘된 체육관 둘다 뛰어봤거든요 노후된 체육관에서는 살짝 이 재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코트가 원래 미끄러운 건지도 모르겠고 좀미끄러움좀 많이 느껴서 반대로 바로 다음날 이제 좀 관리가 잘된 체육관 가서 뛰었는데 그때는 접지력도 좋고 너무 안 미끄러져가지고 발도 편하고 발이 편하다 보니까 코트에서 플레이도 더잘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약간 노후된 체육관만 피하면 최고의 신발이 될것 같아요. 이게 신발끈, 신발끈 묶을 때 있잖아요. 저는 이 신발끈 묶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쫙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꽉 묶었을 때, 꽉 묶었을 때, 발이 좀안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꽉 땡겨고, 쫙 땡겼을 때, 발이 더안정감있게 조여진다는 느낌? 예, 안 아파요, 발이. 진짜 세게 했는데도 안 아파요. 원래 세게 딱 당기면 여기 발 등하고 여기 혀 있는데,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아킬레스건이 안 좋거든요. 여기 뒤, 뒤쪽이 아킬레스건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여기 쏙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기분도 너무 좋고 내 아킬레스건을 잡아주고 있다. 뭐 디자인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좀 화려한 거가 멋있더라고요. 이런 포인트 준게 조금 멋있는 거 아니에요? 뭐 <웃음>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스페셜 키트로 이제 받은 건데요. 이제 커리 10 이제 들어 와 있는 보관함이죠. 라커룸처럼 이렇게 잘 재현해가지고. 열었는데 신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라커룸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제 키링. 이제 커리 텐0 키링. 그리고 이게 그, 이거 뭐죠? 그립톡. 그립톡. 이게 들어가 있고. 이건 뭐죠? 페이퍼 아트 킷. 아, 이게 박스였어요? 나 실망인 줄 알았어, 진짜. <웃음> 우와,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언더하머에서 마음 먹었네요. 아 커리죠. <웃음> 당연한 거고요.